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9월 견적표를 가져왔어요. 어, 월간 견적을 하기에는 5월 끝날 때가 됐으니까 주간 견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분량이 적을 거예요. 어, AMD 쪽에 중저가에 살 만한 제품이 없기도 하고요. 요, 뭐, 최고가나 아니면 70 최고 라인업이 지금 전멸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량이 좀 줄었습니다. 근데다가 추석 끝나고 월가 견적을 새로 다듬어서 올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생략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어, 지금 편도선염에 걸려있거든요 어, 조금 조곤조곤하게 말씀을 드릴테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40만원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원래 여기가 30만원대 40만원대였어요 아시다시피 제품이 3200G 뭐 아니면 2200G가 들어갔었는데 3200G든 2200G든 지금 품절 상태입니다. 2200은 단종이고요. 그렇다고 3400을 쓰자니 가격적으로 4350하고 너무 가까워졌어요. 어, 라이젠 르누아르라고 아시나요? 르누아르가 어, 지금 이제 소미, 소비자가 그냥 단품으로도 살수 있게 OEM 제품이 아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누를 넣고 한번 짜봤어요 루누로르 4350G 같은 경우에는 음... 3100보다 조금 더 좋은 CPU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이 매우 잘 되고 내장 그래픽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간단한 캐주얼 게임 정도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뭐 피파라든지 아니면은 오버워치 이런 건 돌아가요 뭐프로으로 빵빵하게 돌아간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보드는 얘 같은 경우에는 A320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A520 M-A p r o 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요거 제품이 만약에 없다면 ASUS PRIME A520 M-K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요거 두개 가지고 4650C까지는 클럭 저하가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기본 쿨러 쓰더라도 CPU의 온도가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쿨러도 따로 변경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참고로 어, A520 M-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DVI 플러스 h d m i HDMI HDMI일 거고요 밑에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 RGB 플러스 HDMI입니다 그래서 둘다 공통점이면 은 HDMI 포트이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를 HDMI 포트가 있는 제품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기가 두 개를 집어넣었는데요 어, 조금 더뭐 좀큰 용량의 SFI를 많이 불러서 쓰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이거 가지고 간단한 뭐 포토샵 같은 그런 작업 용도로 사용하신다고 하면은 8 곱하기 2개에서 1 6기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램오버하고 안하고 워낙 퍼포먼스 차이가 크기 때문에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오버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오버를 할줄 몰라서 손을 대지 않더라도 듀얼킷 그러니까 꼭두 개로 짝지어서 넣으셔야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유의 부탁드립니다 어, 그래픽카드는 그냥 베가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고요 을 SSD같은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 250GB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어, 지금 현실점에서 ms500보다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어, 둘 성능 차이는 크게 없고 뭐 수명이나 이런 것도 어, 별 차이가 없는데 분량은 확실히 웬디 블루가 조금 저, 적은 편이라서 저는 ms500보다는 웬디 블루를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혹시나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500기가로 올리셔도 괜찮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500W를 썼는데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애초에 뭐 스탠다드급 350, 400, 여기 멀쩡한 제품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산을 아끼겠다고 뭐 1만원, 2만원 좀 아낄 수 있겠죠? 저 밑에 급을 쳐다보면은 멀쩡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는 적으라고 생각해요. 저걸 가야 확실하게 분량률이 줄어들어요. 파워를 오래 쓸수 있고. 그래서 용량이 이만큼 필요 없지만, 어지간해서는 마니클래스2 500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FSP 하이퍼 e r k 500. 이 제품도, 음, 그럭저럭 괜찮기 때문에, 이 양자 태기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닉스 제가 H300 미니를 넣어놨는데, 꼭 저거 쓸 필요 없이, 뭐, 그 옆에 있는 M60 메쉬 케이스로 변경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발열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간한 케이스 다 어울려요 아무거나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요 견적에 평가를 하자면 은 4.350G는 꽤나 뛰어난 CPU 성능으로 그러니까 4코어, 8스레드 성능 3,300X보다 조금 부족한 성능 뭐그 정도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CPU와 부하가 좀큰 고용량 SL파일을 열거나 아니면 간단한 포토샵 작업 이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로 좋은 CPU입니다 가격이 그만큼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요 그런데다가 내장 그래픽도 좋기 때문에 <웃음> 간단한 사무용 플러스 뭐 영화보기 아니면 내장 그래픽으로 간단한 게임 요런 음 용도로 쓰실 때요 제품 사시면 괜찮을 겁니다 일반 기준 합계 금액은 45만원 정도고요 저거는 일단 공인비가 포함되지 않은 견적이기 때문에 공인비가 추가된다면한 50만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4 5 0만원대 사무용 음 영상 감상용, 캐주얼 게임용 견적 봤고요. 어, 그 다음 견적을 한번 넘어갈게요. 70만원대로 넘어갑니다. 60만원대도 뭐여기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 음, CPU는 두 가지로 나어놨어요 요새 9400F가 뭐 쓰금쓰금 가격에 내리기도 했고, 딴 것들은 오히려 오르기도 했고, 그래서 살 만한 가격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9100F는 여전히 뭐, 요 가격, 1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경쟁자가 없는 제품이고요. 양자 태일 하시면 됩니다. 위에 거 밑에 거랑 무슨 차이예요 위에 거은6코고요 밑에 거는 4코입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이 최신 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최소 9400F로 가셔야 되고요 좀 고사양 게임 뭐 배틀그라운드부터 저걸로 어어가는게 좋습니다 워전도 저거 이상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어, 여러분 이 굿게임 롤이나 아니면 뭐 피파 좀나온지됐는거 있잖아요 카스 이런 거 그런 종류의 게임 어, 스타2 같은 거 그런 거 하실 때는 이 9100F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양자 택일 하시고요. 쿨러는 둘다 기본 쿨러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저소음을 원하신다면은 이제 쿨러 하나 달아주면 좋겠죠. 보드 같은 경우에도 H310M-ProVD Plus 쓰시면 되는데, 요새 H310에 뭐 R2 버전 붙어서 나온 애들 좀 있거든요. 아니면 뭐 C 붙어서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그, 원가 절감형이기 때문에 비추천합니다. 만약에 h 3 6 5 m p r o v d 를 구할 수가 없다면어기가바이트 제품 중에 뭐 DS v 인가뭐 하여튼 뭐 이상 하나 있어요. 어이 제품 이 기억 나는데 듀얼 블에디션 중에서 그거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b 3 6 0 m 박격포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삼성전자 8기가 2개 메모리를 집어넣어 놨는데 요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합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난 롤밖에 안 한다, 그러시면은, 4기가 두개 넣어도 되겠지만, 나중에 어떤 게임 할지 모르니까, 8기가 두 개로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RX570을 저는 놔줬어요. RX570이 가격이 또 소폭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음 2, 3만원 더 보태면은, 지금, 1650 슈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뭐, 많이 차이 난다고 하면, 한 5만원까지도 차이 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돈투자 만큼 성능이 올라가고, 전선비도 훨씬 좋기 때문에 1650 슈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1650 슈퍼는 이전에 추천하던 뭐 조텍가나 이엠텍이 아니라 요번에는보시다피기가바이트걸 넣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다른 제품도 지금 품절에 가까워요. 그래서 기가바이트 거 요거 쓰시거나 아니면 AS 조금 신경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스터프 게이밍 1650 슈퍼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양자택일 하세요. 어, SSD는 4, 50만대와 똑같은 웬디 블루를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ms500하고 별 차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용량이 필요하신 분 500으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클래시2 500이면 충분히 어, 커버가 되고요 그리고 fsp 하이퍼 K 쓰셔도 괜찮아요 이둘다 스탠다드급에서는 정말 분량이 낮고 검증이 된 파워이기 때문에 이게 뭐어둡지 않게 그 잘만 파워 싸던데요 에코 파워 싸던데요 이러면서 들고 오지 마세요 별로예요 마닉도, 클래시 2 빼고, 밑에 사이클렌 이런 건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딱 찍어준, 요둘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거는, 이제, 마이크로닉스 m60을 선택했는데요. 꼭이 케이스 갈 필요 없이, 뭐, 아이구즈 케이스 가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있잖아요. 저, 3만원 정도 가격에서 조그마한 게 없어요. 저게, 그나마, 강판이 딴 애들보다, 0.05mm라도 조금 더 두꺼운 편이고, 마감도 약간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음, 저는 3만원대에서는 가장 좋다 생각하고 추천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제품 평가를 보자면 9100F 쪽을 고르신 분은 굿게임, 캐주얼게임, 마영정, 피파, 카스, 뭐스타트 이런 거 즐길 때는 아주 적합합니다 다만 좀 고사양 게임을 할 때는 이 이게 CPU가 부족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겠죠 몬헌, 디비전, 아니면 뭐 백그 이런 것들도 다 6코 이상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 4코 짜리는 부족해요 그럴 때는 이제 9400F 요걸로 넘어가실 때는 중업 혹은 중하업으로 웬만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는 있어요 원활하게 한다는 얘기하기는 어렵, 어렵지만 일단 옵션 타입을 정말 많이 했으니까요 어찌 됐든 여러분 좋아하는 배그라든지 아니면은 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몬스터 헌터 음삼타로 이런 거 하옵션으로 즐길 수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느 게임을 주로 즐기냐에 따라서 어, 유저분들이 선택해서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FHD에서만 적합한 거예요 QHD 모니터 이런 거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되니까 게임할 때는 어, 비추천드립니다 음 중저사양 FHD에서 게임을 즐기기에 적합한 PC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번 기준 학계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 공비를 포함하면 75만원 정도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90에서 150만원 사이 견적을 여러분한테 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인텔 견적 밖에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 AMD 측의 3300X와 3600이 현재 품절에 가까운 시점이라서 매우 고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가 좋지 않아요 1400보다도 무려 2만원 3만원 더 비싸요 3600이 둘이 비등비등한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텔 견적만 내어드리고 어, 추석 끝나고 일부 물량이 3,600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견적을 AMD, 인텔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견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샵, 영상편집 이런 거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FHD 게이밍 할 때는 조금 여유로워요 확실히 이전 사양보다는 70만원대보다는 어, 100한 2, 30 넘어가서 2060넘으면은풀브으로도 프레시디에서는 게이밍을 즐길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거고요. 리고 1600K를 혹시나 사용하신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떼쟁이 많은 게임들 있잖아요. 와우 뭐로스타크그뭐 있죠? 아이언 뭐 이런 것들. 어, 그리고 이제 배그 같은 거 그런 거할때 확실하게 프레임 방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한번 견적을 보도록 하죠. 견적은 우선 기본은 1,400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1,400F를 가셔도 괜찮은데요. 현재 시점에서 1,400하고 1,400F가 5,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1,400 가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어, 1,600K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떼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MMORPG 위주로 하시거나 아니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f p s 게임, 최소 프레임 방어를 잘 해야 되는 게임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1,600K를 가면 좋습니다. 다만 이쪽은 가성비가 안 좋아요. 1,700F는 뭔가요? 1,700F는 이제 영상 편집, 아니면 좀더작업쪽에 최적화되는 분들,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한다든지, 게임을 즐기더라도 뭐딴거 하면서 게임을 즐긴다 하시는 분은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1,700F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CPU는 본인 용도에 따라서 맞춰서 가시고요. 쿨러 같은 경우에도 CPU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CPU가 1400이나 1400F의 경우에는 기본 쿨러 사용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이 저소음을 원하신다면 트리니티 달아주시면 좋겠죠. 1400 정도에 1600K를 간다 그러면은 아니면 1700F요. 그러면 CT360 쓰세요. 여기서 막 비싼 수냉 쿨러 쓰기는 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3열 순행 달아쓰시면 이1 6 0 0 k 로 오버하거나 아니면 1700%를 f 좀 과하게 갈구더라도 충분히 제 성능을 뽑아주면서 80도 정도를 유지를 해줍니다 공랭으로는 조금 버거운 편이에요 물론 공랭 대장 급달면 커버가 되겠지만 공랭 대장이 오히려 CT360보다 비싼 편이기 때문에 어, 웬만해서는 CT360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누수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3년 안에 터지면은 그걸로 피해 입은 부품은 전부 다새 제품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쓰시고요. 보통 한 200개 중에 한, 한 개쯤 터져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400을 쓴다면 저는 ASUS Prime B460M-A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는 이유가 있는데 H410 중에서 좀 쓸만한 제품은 8만원 중반에서 9만원 정도의 비용을 요구합니다. 근데 거기서 2만원만 더 주면은 어, 레인 숫자가 많아서 더 많은 장치를 달수 있고 메모리 슬러시 4개인데다가 그다가 전원부도 좀더 강력해지고 거기에 방열판까지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2만원을 가질 수 있는 효과가 매우 커요 그래서 저는 치킨 한마리 먹지 않고 H410으로 가는 것보다 그냥 B469 N-A에 1 4 0 0 조합 짜는 걸더 추천드립니다 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메인보드가 하나 나왔는데요 제가 하나 가져왔어요 이거 미 뜯기까지 했어요 보이실지 잘 모르는데 겠이 제품이 토피더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 보면은 음, 그박격포랑 똑같아요 전원부가 박격포랑 똑같은 페이지 숫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뭔 얘기죠? 1,700F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방열판이 없는 건 제가 뜯은 거라서 없는 거고 방열판도 이렇게 바퀴포만큼 두껍하고 동일한 방역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랜 칩셋하고 사운드 칩셋을 다 확인해 봤는데, 바퀴판은 그냥 똑같아요. 2.5기가 랜, 그리고 ALC1200 요 사운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풀사이즈 보던데도 바퀴포보다 만원 쌉니다. 그래서 이 견적에서 뭐 스틸레전드? 어, 꺼지라고 하세요. 어, 바퀴포? 꺼지라고 하세요. <웃음> 토피도를 넣었습니다. <웃음> 가성비가 우선 아닙니까? 모든 면이 똑같은데 근데 다 장보드인데다가 만원이 더싸요 아, 그래서 저는 토피터 추천드립니다 뭐쓸때만칠7 0 0를 오버클럭 안하고 쓰거나 아니면 만사4 0 0이나만오5 0 0을쓸 건데 조금 고급보드를 사용해서 뭐 사운드나 렌에 강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토피토 추천드릴게요 근데, 그, 스틸레전드 전원부가 드라이브 버스라서 제일 좋다고 안 했어요. 그래도 왜 뺐어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에즈락을 특별히 싫어해서라기보다, 에즈락이 아무래도 램 소켓 분량도 좀 잦은 편이고, 최근에 바이오스 문제 때문에 두번 정도, 어, 아시다시피 뭐, 클럭이, 뭐, 고정이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기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빼버렸어, 스틸리전드. 아, 그러면 마지막 또 버드는 뭔가요? 마지막, MSI Z40A-PRO는, 1,600K 오버용 보드에요 혹은 1,700F를 넣고 레모버를 하고 쓰기 위한 보드입니다 요걸로 가실 때는 진짜 게임 프레임이 방어가 잘 돼요 평균 프레임 앞에 애들 레모버 안에 있는 보드보다 10%에서 15% 정도 최소 프레임 방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어, 돈을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나요? 할때 어느정도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을 근데 어, 비용적으로는 한 8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 저는 가성비 생각에 하시는 분한테는 저보드로 굳이 추천하진 않습니다 아 혹시나 주식하시는 분은 1600K에 이 보드 가셔도 괜찮습니다 CPU 오버 좀 쓰시면 좋아요 램은 뭐램 오버 를 하든 안 하든 삼성 메모리가 아무래도 불량률도 낮은 편이고 호환성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삼성 메모리 온리로 하겠습니다 어, 물론 국민 램 오버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넣는 편이긴 하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견적 X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90만원 견적을 원하시면은, 음, 이걸 가시는 거예요. 1660 슈퍼. 아, 1 6 그냥 1660. 1660 슈퍼가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도 1660 슈퍼가 조금 더 좋은 건 아는데, 현 시점에서 1660 슈퍼가 채굴 때문에 좀 괜찮은 애들 대부분 다 끌려갔어요. 그 남아있는 애들도 별로 안 괜찮은데 가격이 좀 오른 편입니다. 만 원에서 만 오천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다 보니까 물론 그 1660도 조금 오르긴 했습니다 얘네는 5천원 정도 올랐고 걔네는 15,000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성비 자체가 1660이 더 좋아요 제가 엊그제 올려줬던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둘이 성능 차이도 별로 없고 어차피 1660에서 안되는건 1660 슈퍼에서도 안되니까 요두 제품 중에서 고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MTEC HV 그1660 스톰엑스 듀얼 V2는 V2 붙었는 게 원가 절감형인거 아시죠? 근데 원가 절감형이라고 해도 이 앞에 그냥 V2 없는 제품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제품이에요 이건 사셔도 좋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 UDV OC는 막 좋아서 사아기보다 판매볼이 많습니다 혹시 이 EMTEC 제품이 품절이 된다면 이거 사시면 될것 같아서 대척품을 넣어놨습니다 SSD는 70만원대하고 설명이 똑같습니다. 웬디블루 가성비도 좋고 분량이 낮은 제품. m s 5 0보다 웬디블루가 조금 더 싸기 때문에 요 놈을 추천드리고요. SSD는 어징하면 너무 저가형 쓰지 마세요. 디램리스 제품은 디램리스가 문제가 아니고 컨트롤러 자체도 그 여러분 널리 쓰이는 제품들 있죠? 저 실모, 좀싸구려 컨트롤러 그런 거 쓰기 때문에 분량이 좀 잘나요. 그래서, 웬만하면, 얘 둘이가 마지노선이라고 보고, 이둘 중에서 싼거 쓰시면 돼요. 저는 웬디, 물론 추천드리고, 혹시 용량이 부족하시다면, 이거 500기가 짜리로 증살해서 사시면 좋을 거예요. 어, 파워 같은 경우에는, 90만원대에서는, 뭐, 마니클래시2 600 가든지, 아니면은, 500 가도 상관없고요. 시소닉, SCB3 550 GB 가셔도 괜찮습니다. 양자 태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S700, S프레서. 정도로 조금 상향 잡아주면은 좀더 조용하고 괜찮은 쿨링 그리고 LED도 끌수 있는 어, 그런 제품이 되고요 예산이 빡빡하다 싶으면은 M60으로 낮추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90만 원 견적의 평가는 3,600을 오버하지 않는 이상 1400F가 더 매끄러운 게임 의 성능을 보여주고 현재 시점에서 1400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놈을 추천을 드리고요 어 배그, 모넌, 디비전, 로아 거다가 워존 이런 CPU도 좀 타는 게임 그런 것도 다 중업 정도에서는 잘 돌아가요 중업, 중상업에서는요 물론 FHD 기준이에요 1,600K랑 오버하지 않으면 은한 10%, 10% 차이 정도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좋게 게이밍 제품으로 짜서 쓸수 있는 견적이라고 봅니다 어, 기쿨 기준으로 1,400과 1,660 조합을 하면 90만원 채 하지 않는 88만원 정도의 부품 가격이 나오고 여러분 공인비 포함하게 된다면 90만원 초 정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 견적은 이제, 110만원 견적인데요. 어, 1 400을 가는 거는 동의하고, 거기에, 뭐, 깻맥스를 쓰든 안 쓰든, 아니면 기크를 쓰든, 양자 택일 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토피도 기준으로 짰습니다. 어, 메모리는 똑같이 8기가 두 개를 넣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래픽카드를, 조텍 2060 플렉스를 넣었어요. 이 플렉스 제품의 단점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면 고주파가 좀 잦은 편이에요 소음에 민감하시면은 사는 걸 조금 비추천드리고 차라리 밑에 갤럭시 화이트 D EX 가는 걸 추천드려요 참고 로 EX 안 붙은 제품하고 EX 붙은 제품하고는 품질이 다릅니다 근데 싸요 지금 보시면은 그 플렉스가 좀 많이 쌉니다 맞죠 4만원 가까이 싸죠 그러다 보니까 음 소음에 민감하지 않다면 조텍 플렉스 가서 2060에 어, 성능을 만끽하는거 꽤나 괜찮은 선택이에요 1660 대비 20%도 조금 넘는 성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돈으로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오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 견적부터는 어, p n 9 8 a SSD 5 0 0기가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엔다트 방열판이 토피도에는 장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엔다트 온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음. 돈 조금만 더 투자하면 확실히 게임 로딩이 빨라지는 그 m v m e SSD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조립하기도 좀 편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이 제품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예산은 다소 증가하겠지만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600W로 마닉 600으로도 커버되고 아니면 시소닉 s c 1 3 550 쓰셔도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1 4 0 0 플러스 2060은 어 케이스는 제가 좀, DLX480 같은 좀 과한 걸 넣어놨는데, DLX21이나, 마찬가지로 S700 혹은 M60으로 좀 낮춰 잡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대부분 게임에서 상호 최상업, FHD 환경에서는 100프레임 정도도 뽑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이제, 배그라든지, 뭐, 오버워치, 아니면은 워전, 그런 고상게임들 다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PC방 다닐 필요 없이 집에서도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게임을 한다. 나는 스팀 고사인 게임도 좋아한다 하시는 분은 이 정도가 권장이에요. 이거보다 더 높게 가면 더 좋고요. 그래서 이견적으로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00 플러스 2060 그리고 게임맥 쿨러를 달았을 때약 111만원 정도로 공비를 포함하면 한 115만원 정도 120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본체입니다. 자그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식 아니면은 때쟁 하는 MMORPG 혹은 이제 또 FPS 게임중에서 프레임 방어가 아주 중요시 되는 분들을 위한 견적이에요. 1600K 가시고 쿨러는 CT360. 혹은 1700F 가시고 쿨러는 CT360. 그렇게 하시고요. 보드는 z 4 0 a 프로를 가 주세요. 요놈이 1600K 오버하우 정도까지 잘 버텨요. 1700K 오버할 때 오버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렴하지만 램오버가 잘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MSI 저렴한 제품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가격도 뭐 22만원은 크게 비싼 편 아니고 메모리는 당연히 램오버를 할 거니까 삼성 메모리 써서 국민오버 해주시고요 3400에서 3600 정도는 쉽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램타는 18, 21, 21, 21, 21 4 4 넣으시면 돼요 전압은 1.35, 혹은 1.4 정도까지 어, 그래픽카드는 2060 슈퍼, 갤럭시 EX 화이트를 넣었는데요 사실 저는 2069쇼퍼도 요새는 이제 슬슬 사기에 애매해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면은한달 뒤부터 3070이 출시될 예정인데 여기서 20만원만 더 주면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볼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보탈수 있으면은 사실 지금 시점에 사는 것보다 한 달하고 보름 뒤쯤에 컴퓨터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 한달 뒤에 출시한다고 해도 한달 뒤에 바로 싸진 않거든요. 한 달하고 한 보름쯤 걸릴 거예요. 근데 당장 컴퓨터 사셔야 되는 분들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래도 2060 슈퍼까지는 심각하게 호구되는 건 아니니까 약간 약간 흐구 느낌이 있어요 이거죠 <웃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제품 좀더 조용한 제품 조금 더 AS 잘된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e m t e c HV 2060 슈퍼 블랙몬스터 V2 가시면 됩니다 이 V2가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절감형이긴 한데 2060 슈퍼에서는 V2 버전은 바뀌어봤자 쿨링 시스템만 조금 하향을 먹었고, 전원부나 기판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SSD는 여전히 삼성 PM98A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게 970 EVO 플러스 OEM 제품입니다. NVMe 제품이고, 기본 속도가 3500 정도 읽기 속도를, 어, 제공하기 때문에 확실히 게임 로딩이 좀 빠른 편이에요. 하지만 부팅이나 뭐 인터넷 창려하는 거 이런 데서는 별 영향을 못 끼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빡빡하면은 왠지 블루 500기가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AS기간이 그 이거는 1년밖에 안되잖아요 병행수입이라서 좀 찝찝한데요 하시는 분들은 9치0 e v 플러스 말고 그냥 9치0 e v 요거 하시면은 AS기간이 좀 넉넉해지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 0 6 0퍼와뭐1 7 0 0 f 아니면 1600K 오버클럭 한다고 했을 때는 꽤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많이 클래시 2 700W 정도로 써주시거나 아니면 전기세를 잡기 위해서 시소닉 GM650 정도 써주시면 확실히 전기세 10% 정도 잡으면서 현강등 하나 그러니까 약 32W 정도를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한산산이었으면이차익만큼 커버를 쳐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이제 케이스를 골라서 드려야 돼요. 이 앞에 M60이나 CT 그 S7만 못써요. 어, DLS480 혹은 DLX21 혹은 S830 셋 중에서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S830이 가장 저렴하고 현재 시점에서 DLX21은 품절이기 때문에 DLX480으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LX480이 다소 비싸긴 하지만 음, 상당한 상단... 3열 순행이 아주 원활하게 장착이 되고, 강판 평귄 두께도 0.8t에 가까울 정도로 꽤나 두꺼운 편이고요. 근데다가 기본 펜의 성능도 나쁘지 않습니다. LED를 끌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래픽카드 지지대도, 어, 주는 편이고. 그러다가 또, 뭐요? 도워형 도어, 케이스잖아요. 이거 8만원 치고는 이거만한 제품이 없어요. 그나마 이거 뒤통칠수 있는 거는 이제 DLX21이에요. 같은 회사 제품인데 제가 어지간하면 겹치게 잘안올는리는데 얘네 둘이는 진짜 괜찮은 편이라서 뭐 하나 있으면 이둘 중에 하나 고르는 게베스트예요 여러분이 케이스에 돈좀쓸 생각이 있다면 물론 뭐 예산 아끼겠다면 S830 가시고요 여튼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보면 은 가성비는 3600을 쓴 것보다 약 20만원 가까이 나빠집니다 좀많 차이 나죠 그러니까 AMD 쪽하 가면 이거보다 20만원 싸게 짤 수가 있다고요 한 120만원 130만원 사이예요 하지만 평균 프레임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한 5프레임 정도 평균 프레임 높게 나와요 근데 최소 프레임은 10%에서 15% 더 높게 나옵니다 훨씬 방어를 잘해줘요 특히 램오버 영향을 크게 받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에 아니면 롤 같은 게임 롤도 램오버 영향 많이 받아요 그네들은 20% 30% 가까이 프레임이 뻥튀기 되거나 아니면 최소 프레임을 방어를 더해주거든요 돈투자 할만한 값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맨날 저한테 뭐 1,4,4 방어되네요 1,4,4 방어되네요 그러잖아요 쟤네가 1 4 4 방어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1 0 0프레임 방어는 하게 나가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주식 하시는 분한테도 아시다시피 깡클럭이 중요하잖아요 주식은 그리고 반응성이 중요하고 램오버 깡클럭 둘다 여기 포함이 되겠죠 그용도로 그 쓰시는 분한테는 아주 적합한 그런 오버클럭 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냥 평범게 가성비 찾겠다면요 전에 견적으로 가시거나 이 견적에서 그냥, 그래픽카드만 2060 슈퍼로 바꾸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총 X 같은 경우에는, 1600K에 2060 슈퍼, 그리고 Z보드 순행 쿨러 넣었을 때, 152만 정도 하고요. 1700F로 변경했을 때는, 160만 정도 예요 1700F로 가는 게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하 <웃음> 여튼, <웃음> 요 정도, 어, 가격이 나오고, 뭐, 공비를 포함하면, 한 4, 5만원 더 붙겠죠. 어, 대충, 90에서, 150만원 인텔 견적. 고사양, 중상업 게이밍, 그리고 주식 거기다가 포토샵, 영상편집까지 다할수 있는 PC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제 팍 뛰어요 중간에 또 애매하게 없어요 왜? 지금 70라인업이 없거든요 어, 2070 슈퍼 있잖아요 지금 2070 슈퍼 사면 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달 뒤에 신제품 나오거든요 <웃음> 순식간에 중고값 박살나고 와 똑같은 가격에 성능 30% 더 좋은게 나왔는데 한 달만 참을 걸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애초에 중간 견적은 내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240부터 330만 인텔 견적 한번 봅시다 인텔 1700이나 마, 900K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1700KF, 뭐 1700K, 1850K, 1900K 다 포함이 되겠죠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싹 문뚱그려서 요 안에 짜놨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CPU에 좀더 힘을 실었기 때문에 원컴 방송 렌더링 코딩 그러니까 CPU를 이용한 연산 거기다 영상 편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중 실행 가상화 이런 데에 적합한 제품이에요 쉽게 말해 CPU에 진짜 힘을 많이 실었다 좀더 멀티 능력이 좋아졌다 그런데다가 그래픽 카드도 어 얼마 전에 출시한 3080을 집어넣었습니다 게이밍 성능도 매우 뛰어나요. 이제는 QHD 70에서 100이 아니고 144 게이밍이 가능해졌습니다 성능이 2080하고 비교했을 때약 60% 가까이 증가했어요 5, 60% 가까이 그래서 프레임이 확 뛰었거든요 2080 Ti랑 비교해도 약 20% 가까이 성능이 좋은 게 3080이기 때문에 여름에 그렇게 염원하던 QHD 1 4 4 모니터 사면 안 되나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4K 60도 얼추 나옵니다 60. 4K 60이나 QHD 244가 가능해졌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견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CPU는 기본적으로 1700KF를 추천드립니다 뭐, 1700K 써도 되고, 뭐, 1700K 어벤져스 에디션 써도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싼거 선택하시면 될거예요 이번 1700F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가성비 잡고 싶고 나는 CPU 오버를 할 생각이 없다고 하시는 분한테 1700F를 추천드리고요 그럼 1850k 는 뭐예요 내가 좀더 cpu의 멀티 성능이 중요하다 하지만 가성비를 잡아야 된다 하시는 분은 1850k 나는 가성비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제일 좋은거 쓸래요 하시는 분은 1900k 가 되겠죠 어, 가격은 제법 차이가 좀 있어요 45만원 42만원 58만원 68만원 으로 음... 좀 차이가 있네요 사실 저는 이중에서 이제는 이제 1700f 는 가격이 좀 올라서 애매해 졌거든요 그래서 그냥, 1,700kf 쓰시거나, 아니면은, 1,850k 쓰시는 것 정도를 추천하네요. 어, 둘이 격차는 13만원이 됩니다. 코어 숫자 2개가 더 증가해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CPU면은, 그냥 기본이 nmx, 리큐맥스 3, 그 360입니다. 3열 라디 짭쓰고, 일체형 순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x63보다 쿨링이 약간 부족합니다. 한 1, 2도 격차로 지는데요. 그래도 꽤나 괜찮고, 5년의 as를, 지원해줍니다 여러분이 중문 사이에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 크라켄 X63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요 이게 1 9 0 0 k 나1 8 5 0 k 쯤 되면 이게 그냥 최소 권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X73으로 가면 됩니다 사회상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긴 하는데 일단 오버클럭할 때는 1, 2도 아쉬울 때가 많기 때문에요 에이, 쿨러는 이셋 중에 가세요 어줍자는은공랭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제품 중에서 1,700F 빼고는 사실 오버클럭을 했을 때공랭 쿨러가 버티지를 못해요. K버전 사면서 오버 안 한다? 그건 좀 웃긴 얘기고, 오버 안할 거면 1,700F 가고, 공랭 대장급, 농협 D15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그런 거 아닌 상, 요 순행 중에서, 세개 중에 선택하시면 베스트겠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늘 추천하던 게임 엣지가 품절입니다. 품절되고 일주일이 지난데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가바이트 Z490, 어로스 엘리트를 추천드립니다 게이밍 엣지하고 품질이 아예 품질이 매우 비슷하고요 레모버와 CPU보도 비슷하게 되는 편입니다 게이밍 엣지가 들어오면 그걸로 다시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터프 게이밍 Z490 플러스를 넣어놨는데 이놈 같은 경우는 레모버가 게이밍 엣지나 어로스 엘리트보다는 조금 덜 되는 편이에요 한 100, 150 정도 덜 들어갑니다 다만 그 방열판이 앞에 얘기했던 두 놈보다 조금 더 크고 발리 해소가 좋게 디자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온도는 약간 더 착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1850K 넣고 싶고, 뭐, 나는 오버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국민 오버 정도만 간단하게 하고 싶다. 그리고 안정적인 거 원한다 그러면 요거 하셔도 괜찮아요. 어,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아펙스 넣어는데이 아펙스는, 그냥, 내가 미친 듯이 오버 해보겠다. 최대한 레모 버 땡기고, CPU 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서, 게임 프레임 빡빡하게 땡겨가겠다. 하시는 분한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저도 실사용하고 있고, 분명히 전원보원도 착하고, 램오버가 가장 잘 되는 보드 중에 하나고, 아마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겁니다. 유니파이 ITX랑 포함해서. 어, 뭐 하나 남을게 없는 보드에요. 뭐, 내장 그래픽이 없다는 거 빼고요. <웃음> 내장 그래픽 전원부가 빠졌거든요. 그걸 전부 다 코업으로 돌린 보드입니다. 어쨌든, 최고의 오버클럭 보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위에 뭐, 굳이 익스트림 같은 거갈 필요 없고요. 어, 히어로 같은 거갈 바에 아펙스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셋 중에서 용도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고요 램은 이제 이끝 가면은 뭐뭐그 뭐 삼성 메모리로 찍끔찍끔 램오버 3600에서 와 좋다고 쓰는 것보다 애초에 대놓고 뭐죠? 3200에 CL14, 비다이 메모리 립조스, G스킬 거 가가지고 그냥 수동오버 4000 4200, 4400 때려받고 쓰세요 그돈몇푼 아끼지 말고요 물론 뭐 예산 증가는 메모리 가격에서 거의 10만 원 가까이 뻥튀가 되는데 보드 가격에서 50만 원뭐 30만 원 때려 박았는데 20만 원더 투자 못 한다는 것도 웃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투자해서 프레임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레모버 했을 때 편차가 안 벌어지는 걸 원하시고 나는좀 이쁜 LED를 원하신다 그러면 팅그루 티퍼스 익스트림 가시면 됩니다. 요놈이 사실 기본 전압이 좀 높아 가지고 평균 수율은 위에 거랑 별상관이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얘네는 일단 최소 보장 수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오버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기본적으로 얘는 4200이 안 들어가는 걸본 적이 없어요 위에 거는 4200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가끔이긴 하지만 여튼 밑에 게 편차폭이 좁으니까 돈을 조금 더 투자하고 가셔도 괜찮다 어, 튜닝 효과도 있고요 양자태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편집이나 뭐 렌더링 인코딩 하신다가 그럴 경우에는 램 용량을 이제 8GB가 두개 말고 16GB가 두개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때는 메모리 비용도 거의 두배로 뻥튀기 되어서 40만원 정도 투자해야 될 겁니다 어, G-Skill Tidant 로열이나 아니면 RGB 쪽에 16GB가 두개 CL14-3200 메모리 로 어,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렌더링, 인코딩 하시거나 편집 하시는 분들은 원컴 게임방송 하시는 분들도 램 능력 늘려주면 괜찮고요 어,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세가지를 집어넣었어요 지금 3080이 이슈가 있긴 한데 AS 좋은 대 제품을 쓰시면은 크게 문제 될건 없어요. 그래서 셋다 AS 좋은 제품이죠. 아니, 아수스, GS 이노베이션 아니에요? 아, 아수스가 드디어, 드디어 AS 센터를 바꿉니다. AS 센터 10월 중순경부터 코이스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코이스로 변경하면 AS가 꽤나 괜찮아지거든요. 뭐 1.5티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수스 거 사셔도 사,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사고 얼마 안 있으면 바로 AS 변경될 테니까. 음, 터프가 지금 아시대피 워낙 잘 나왔어요 99만 9천원에 나왔는 데다가 다른 그냥 하급 제품들을 압살할 정도로 전원부 디자인이나 쿨링 디자인이 좋죠 그래서 터프를 우선적으로 가성비도 좋고 뭐 AS도 좋고 음, 품질도 괜찮다 싶어서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AS를 조금 더 중시한다 난 진짜 AS가 너무 좋은 곳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e n t e 가셔야 됩니다 사실 터프가 하기 어려워요 이엔텍거는 비교적 구하기 편한 편이고요. 저도 이엔텍거를 위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아직 출시는 안 되는데 로고스틱스가 추석이 끝나고 얼마 안 있으면 나올까요? 그때 여러분이 구매하시라고 넣어둔 겁니다. 저 가지고 저한테 견적 넣으시면 안 돼요. 저는 아직 지금 못 구합니다. 어쨌든 로고스틱스도 정말 뛰어난 쿨링과 어, 괜찮은 전원부 그리고 오버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이사존 벤치 한번 참조하시면 될까요 다만 이 로그스틱스 오버클럭 하면 전력소비는 꽤큰 편이거든요 어, 큰 편이니까 그거는 감안하시고요 아, 어, 여튼 요셋 중에 하나 가시거나 그건 뭐 여기서 또 딴거 어때요 딴거 어때요 뭐 물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 3080 제가 6종 비교 영상을 3... 한, 1, 지금은 이제 한 5일쯤 됐겠네요. 5일 전쯤에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여러분 원하는 거 고르셔도 상관없어요. 왜? 품질이 전부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AS는 꼭 좋은 댓글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080 크래시 이슈,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뭐, 리콜을 한다, 아니면은 뭐, 그냥 AS를 한다, 뭐, 얘기가 많아요. 어쨌든, AS 좋은 댓글 사면 그런 거다잘 처리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AS 좋은 댓글 사시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밑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약이라고 적어놓은 게, 아직, 가격이, 표기가 안돼 있어요. 사실, 예. 특가 비슷하게, 뭐, 쿠팡에 찌끔찌끔 나올 때는 999,000 만 적혀있긴 한데, 어, 총판에 물건이 풀려서 소비, 소, 소매상, 소매상, 도매상한테 넘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이라고 적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SSD는 PM98A, 아시죠? 9치0 EVO 플러스의 OEM이니까, 가성비 좋게 쓸수 있고요. AS 기간 좀 있는 거 쓰고 싶으면, 음, 널널하게 있는 거. 그러면 970앱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웬디, 물론 진짜 예상 빡빡한 거 아니면 넘어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3080쓸 때는 사실 있잖아요. 850 써야 돼요. <웃음> 오버클럭을 안 해도 전력 소비량이 CPU 내가 1900K 쓰고 3080을 꽂으니까 550에서 600 정도가 나옵니다. 550에서 600. 그 비래퍼 상급으로 하면요 비래퍼 하급으로 한다 쳐도 500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음 850W를 하더라도 어뭐 쿨러 좀 주렁주렁 달고 하드 달고 그러면은 그리 여유롭진 않아요 그래서 850 정도를 그냥 권장사용으로 집어넣고요 GM850이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없으면 g s 8 5 0 대체하거나 FSP h y d r o g 로 Pro 850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시선이 1000W 짜리는 벌써 품절이 됐더라구요 어 1000W 짜리 굳이 산다고 할 때는 음... 좀큰 사건 몇번 터졌는 그 나비 그려는 회사 그거 좀 애매하니까 빼고 그거 빼고 여러분 좋아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뭐 NMX라든지 FSP라든지 음, 또뭐 있지 뭐 에버가도 있을거고 하여튼 뭐 그런 회사 정도에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1200m 아니면 메시파이 S2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요 앞에 거 DLS 480이나 DLX21 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웃음> 1200m하고 DLS 480하고 생각보다 품질 차이도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키는 거이 4개 중에서 내키는 거 아무거나 사도 괜찮습니다 다만 확실히 프렉트제메시파이 S2 같은 경우에는 뭐죠? 20만원 넘잖아 강판도 두껍고 마감도 훨씬 좋아요 어, 포트 확장성도 좋은 편이고 상단 순행 간섭이 가끔 있어서 그게 좀 불편한데 그거 빼고는 다 괜찮거든요 요거 강력 추천할 수 있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 <웃음>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을 아... 제가 이거 좀 다르게 개했는데 깜빡 하고 수정을 안 했네요 평가를 주자면은 1 7 0 0을 쓰든 아니면 뭐1 9 0 0 k 를 쓰든 3080과 조합하면 최근 출시 고사양 게임 상호 풀업에서 QHD 해상도 100에서 144 프레임을 뽑아줄 정도로 강력한 게이밍 성능을 봅니다 4K 60프레임 강업도, 몇몇 게임 빼고 돼. 이게 진짜 강력해요. 그, 여, 여기에 3090이 있긴 한데, 걔하고 3080하고 1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사실상 얘가 게이밍 머신에서는 거의 최상입니다. 무려 240 가지고 그런 조합을 짤 수가 있어요. 사실 3080 진짜 막 칭찬해주고 싶은데, 거기 그 있으면 뭐3080 20개가로 디톡스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적당히 칭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게이밍에서는 진짜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요. 돈 투자만 값어치가 있어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1 9 0 0을 사용을 한거요1 9 0 0을 사용한건데 얘는 <웃음> 1850K 혹은 1 9 0 0 k 로어 c p u 의 멀티 성능 향상을 꽤한견죠 어, 원컴 방송, 렌더링, 인코딩, 그리고 편집에서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게이밍도, 이 옆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QHD 144나, 어, 4K 60도 가능. 비싼 만큼, 데가스 하는 게이밍 작업 PC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음, 이 정도 평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돈, 여, 돈 여유가 있다면 은 여기까지 가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고, 한 4년 5년은 잘쓸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액수는 좀 세요. 어, 1850K랑 X63, 3080초바하고 아펙스까지 집어넣고 팅그레이 스트림 램으로 램홀을 빡세게 할거면 330만원 정도 들어가요 어, 1700K로 그나마 가성비 좀 작고 KF 그 NMX360이랑 3080 시소닉 그리고 OL 집어넣고 짜면 한 240만원 정도 나옵니다 240 정도면 투자해볼 만하죠 물론 공비 포함하면 245 정도까지 나오겠죠 <웃음> 아, 여러분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좋아서 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3700X와 3950X를 다 문뚱그려 넣어놨습니다. 얘는 순수 게임 용도라기보다 작업을 하고 조금 더 가성비를 잡던지 아니면은 작업에서 최상위 제품. 그러니까 CPU를 이용한 작업에서 최상위 제품을 만드는 견적이에요. AMD 견적이고요. 렌더링 인코딩에 특화되어 있는 견적입니다. 일단 3950X. 얘가 최고의 렌더링 인코딩 CPU인 건 뭐 이론이 없겠죠 아 근데 1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3900X는 그나마 가성비 좀 잡아서 70만원 3700X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이게 좀 비쌌거든요 근데 조금 가격이 내렸어요 그래서 40만원 정도로 이제 가격을 어느 정도 잡았는데 어 예산에 따라서 셋 중에서 선택하면 되겠죠 어, 쿨러 같은 경우는 X73은 이제 3950이나 3900X라고 골라놓은 거고요 X63 써도 돼요 3700X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넣기에는 좀오버스럽거든요 그래서 L240V2나 아니면 공랭에서 CR2000GT 정도면은 뭐 3700X는 쓸만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터프 X570은 이제 하드를 좀 주렁주렁 달거나 m.2를 여러 개 다시는 분들 확장성이 확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저 보드를 가시면 돼요. 어3700 s 든뭐3950 쓰든 뭐3900 쓰든, 쓰든요. 그리고, 어지간해서는 <웃음> 3950은 요거 밑으로 안내려간게 좋습니다 딱요요 요 보드 쓰시면 좋아요 어뭐요 위에급 좋은거 쓰면 안돼요 하실수가 있는데 그건 또 의미가 없어요 3 5 0이뭐 추가 오버가 크게 잘나는 것도 아니라서 요 위에 보드 쓰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음 X570 아수스께 좀마음에 안든다고 하시면은 그냥 기가바이트 어러스 시리즈 가셔도 됩니다 X570 어... B550M 밖에포 와이파이는 여러분이 와이파이 필요할 때 요거 사용하시라고 넣어놓은 거고요. 뭐, 게임 엣지로 가셔도 괜찮아요. B550. 둘다 좋은 제품이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3 9 5 0에 강력 추천하기 좀 애매하고. 물론 전원부 쿨링이 된다면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3900이나 3700 가시는 분이 요거 하시면좀 좋겠네요. 가격적으로 한 10만원 가까이 싸거든요. 어 마지막에 있는 3번은 B40M 프로 o S. 얘가, 어 원래 터프 프로 있죠? B450. 고거의 개선 버전입니다. 어, 랜도 바꾸고, 근데다가 드라이브 모스 싹다 바꾼 놈이에요. 실제로 이놈 같은 경우에는 3900X까지 아무 문제 없이 커버 치기 때문에 3900을 쓰고 좀 가성비 잡겠 까나, 아니면 3700X 쓰신 분도 이 보드가 괜찮습니다. 다만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 f 레인 대역폭이 저 위에 거들하고 비교하면 반에 반절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저장장치를 많이 달 수가 없어요. 어, 사타든 m.2든. 어, 그거 감안하시고, 내가 저장장치 많이 안 따실 분들, 그리고 가성비가 극한으로 짜고 싶으신 분들은 요 보드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렇게 가시면 될 거에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는 작업을 안 한다 생각하고 짜는 건 아니니까, 산선 랜 16기가 두 개, 요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 혹시나 레모버 뭐 안정적으로 3600까지 찍고 싶으신 분들은 요, 어, 지스키 트라이던트 CL16Z, 네오 C 타입, 어, 28800, 그러니까 3600 클럭이에요. 요 제품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브엘에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그래픽카드는 용도와 예산에 따라서 1 6 9 0 슈퍼와 3080까지 다양하게 고르시면 돼요 내가 작업을 하면서 게임도 하는데 게임을 진짜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럼 3080 옆에 적혀있는 요거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나는 적당히 게임을 한다 그리고 다음번에 3070이나 3080으로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있다 그러면 2060 아니면 2060 슈퍼 여기 적혀있는 거양자택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나는 게임 안하는데요 작업밖에 안하는데요 하시는 분들 그러면 160 슈퍼 가시면 돼요. 요 앞에 있는 거, 어, 기가바이트 윈도포스나 아수스 터프 게이밍, 그렇게 용도에 따라 그래픽 카드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쭉쭉쭉 바뀌게 되겠죠. 가격은 안적어 놨어요. 어, SSD는 이 정도 이제 예산이면은 기본적으로 200 정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PN981 대신 9 7 0를 우선으로 올려놓긴 했어요. 올려놓긴 했는데. 뭐, 당연히 그냥 p n 9 8 a 가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양자 택일 하시고요 2번이 가성비, 1번은 정품, 정품이라서 정품 ASGN이 깁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80 간다는 기준에서는 GM850을 집어넣는데요 여러분 3080 안가고 1650 슈퍼 간다 그럴 때는 그냥 그... 많이 클래시2 600이나 FSP600 가셔도 문제는 없어요 전기세 좀 잡고 싶다 그러면은 뭐 시소닉 GM750이나 GX750 가시면 괜찮겠네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픽카드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맞춰서 따라가셔야 돼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옆에 거 보시면 됩니다 옆에 어떤 그래픽카드 쓰냐에 따라서 밑에 보시다시피 파워가 바뀌거든요 요거에 맞춰가시면 돼요 고른 그래픽카드에 대비해서 상공원X가 전력소비는 꽤나 큰줄 아는데 그거 크게 영향 안가나요? 하실 수가 있는데 제 많이 먹어봤자 200이에요 인텔만큼 많이 안먹어요 인텔은 막 300도 먹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먹어요 어차피 오버도 추가 오버도 거의 안되고 그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냥 대충 그래픽카드 따라가시면 됩니다 물론 최소가 600W 입니다 500W는 아니야 <웃음> 어, 그리고 케이스는 제가 p 6 0이스를 넣었는데 이거 현재 품절 상태고 저는 소량 구할 수 있는데 몇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못구한다 생각하시고 앞에 1200M이나 DLX21이나 아니면, S830, 아니면은, DLS480. 어, 런것 중에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메시파이스트나. 오로지 게이밍 용도면은, 1,700K 쪽 견적으로 가셔라. 여기는 작은 멀티 사용용도, 어, 그리고 게이밍도 조금 즐길 수 있는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될까요? 어, 게임에서는 인텔 9000대하고 비교했을 때 오버클럭 안에서는 서로 비슷하고요 만 번때는 비교하면 좀 늘리는 편에 속해요 한 4, 5% 그러니까 순수 게이밍은 10세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렌더링 인코딩은 똑같은 가격에 인텔보다 좋은 편이기 때문에 순수 자금만 하신다면 1650, 슈퍼나 1660정도 로낮춰가지고딱 짜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390X 32GB 램, 3080 지분하면 은한3 2 0만 정도 그리고 저렴하게 3700X에 32GB 램 1650% 넣고 자금하신다 그러면 140만 정도 견적이 짤 겁니다 그러니까 140부터 320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AMD 견적이었어요 어요번 견적은 아무래도 평소보다 좀 짧았어요 한 30분 짧았죠 제가 목이 좀안 좋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주간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제가 추석을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한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두번째 견적을 금방 올려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텀이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했습니다 당장 급하게 추석에 여러분 주문 넣을 때 참조하시려고 짠 견적이고요 이제 정식 월간 견적에서는 처음 여러분 보셨던 그것처럼 아주 스펙트럼 넓게 AMD, 인텔 다 넣어서 짜드릴 테니까 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어, 자막도 좀 생략할게요 제가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좀 멀쩡하게 떠드는 것 같지만 낮에도 비빌되고 있었어요 약 먹고 어쨌든 <웃음> 여러분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견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뵐게요 짧게 마무리합니다 바이바이